내 옆에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개토끼는 중년견이다. 중개. 이 녀석은 이상하게 채식을 좋아한다. 나보다 더 토끼 컨셉에 빠져있는 것 같다. 오늘은 두부, 닭가슴살, 팽이버섯, 토마토를 사용하여 밥 없는 볶음밥을 해 먹을 거다. 파, 양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당근은 색이 이뻐서 넣는다 나의 요리 전용 도끼, 살 도끼 두부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놓는다 볶으면서 수분을 날려야 해서 수분이 없을수록 좋다 초식, 개토끼, 고기보다 채식을 즐겨먹는다 식감이 안 좋은 가운데 심지는 버려준다 들어가 있네. 다 먹겠어. 저 빛나는 눈빛을 봐 진심이다 이녀석 근데 그만 가 양파도 볶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준다 파도 손질해준다 손질이 되어있는데 그냥 쳐봤어 당근은 안넣어도 된다 그냥 색감 좀 필요하면 넣는다 토끼는 당근이지 노란 당근도 있어서 조금 넣었다 닭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손으로 눌러서 조직을 끊어주고 자르면 더 부드러워진다 잘 안된다고 흥분하면 안돼 천천히 침착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팽이버섯은 길게 먹어야 식감이 좋은데 오늘은 퍼먹어야 하기 때문에 잘라준다 칵새우를 넣어주면 퀄리티가 조금 올라간다 파는 미리 볶아서 향을 충분히 끌어올려준다 수분이 많은 두부는 미리 넣어서 수분을 충분하게 날려준다 이제부터 하나씩 넣고 그냥 볶아주면 끝이다 간단한 소금 후추 간 한쪽으로 밀어놓고 토마토 투입 이렇게 따로따로 볶는 이유는 한 번에 떼려넣으면 모든 식재료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볶아지는 게 아니라 자글자글 끓어올라서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된다. 새우는 너무 익으면 맛이 없다. 다 끝날 쯤 넣어서 맛있고 이쁜 타이밍에 꺼내준다. 다 끝났다. 참 식쥬?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그냥 대충 담아서 먹는다. 이거 봐. 새우 조금 올라갔다고 있어보이잖아 여기에 치즈가루 뿌려주면 비주얼 끝이다 저번에 만든 다이어트 피클이랑 같이 먹는다 만드는 방법은 위쪽에 링크를 걸어놓겠다 참을 수 없는 치킨무브나 아니 피클군이 있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저녁식사에 사용하는 음식들이다 평소에는 요리 안하고 대충 익혀서 먹는다 조금 볶은 것 뿐인데 맛이 확 변한다 내가 만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잘 만든 볶음밥을 먹는 느낌이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 토마토, 닭가잎살 두부, 팽이버섯 진짜 맛있다 다음번에 우리 집에 오면 한번 해줄게 타바스코는 빠질 수가 없지 타바스코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타바스코 소스를 먹는 이유는 성분표 보면 다이어트 전용이다 그냥 제로 칼로리에 가깝다 나처럼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잘 먹을 수 있을 거다 두부는 포만감을 주고 팽이버섯은 다음날 잘 나오게 해준 다 닭가슴살은 두부먹고 부족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토마토는 말해보여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 다이어트 할만난다어떡 너무 맛있어 몸을 물 잡고 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